아워오 맛있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아니 아까 아니라 그... 벌써 끝났어요. 도쿄에서 어 도쿄에서 어떻 <웃음> <도쿄이> 벌써 끝났어요. <웃음> 오늘 드디어 일본 회사 첫 출근! 떨리지만 오늘 하루 열심히 잘해보자! 어제부터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따가 조 어떡하지? 어, 칠승. 아, 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잘고 있어요. 너무 무자진 안됩니요 열심히 하죠. 네. 한국에서는 잠을 깨려고 노력합니다. 응. 이내물이 일을 하다가 졸거나 잠드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상사가 지나갈 때 잠을 자는 척해서 예쁨을 받기도 합니다 채쎄, 아, 오늘 첫 구매인데 어땠어요? 좋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너무 열심 하던데 오버하지마 <웃음> 무리하지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네. 감합니다 일본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면 칭찬해 받는구나. 아아 오랜만에 좀 맛있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아니 아까가 아니라 벌써 끝났어요. 도쿄에서. 도쿄에서. 벌써 끝났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완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록도 많이 나어 그죠? 네. 아.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일본 식사 문화. 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소리를 내며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를 젓가락으로만 먹습니다. 그리고 국물 요리 역시 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십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저와 젓가락을 둘다 사용하며 그릇을 내려놓고 먹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 도쿄올림픽에서 대화식 때 티토그램이 진짜 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바이코다요 쌉이크다요. 쌉이크다요. 쌉이크다요. 쌉이크다요. 쌉이크다요. 다다 명함을 주고받는 문화 명함을 주고받을 때 매우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앉아서 상대를 기다리던 경우 무조건 일어나서 인사 후에 명함을 건넵니다. 두 번째 식탁 위를 가로질러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식탁 옆으로 조금 비켜서 명함을 건넵니다. 세 번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먼저 명함을 준 뒤에 낮은 직급의 사람이 드립니다네 번째 두 손으로 상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명함을 건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명함 받을 때에는 상대 명함 속 회사 로고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은 직후 얼마 동안은 가슴보다 높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스키 데스. 고쿠와 사이즈노스쿠트 짐머리 데스. 으쓰레흠이흠 으흠. 나. 흠 으흠. 으흠. 으흠. 으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일본의 직장 문화로 도장을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이거는 음... 고레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일본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도장 기울기를 다르게 하는구나. 예쁘게 찍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음부턴 기울여서 찍어야겠다 <목소리도> 그럼 내일 만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구나 앞으로 일본 회사에 잘 적응해봐야지 체리, 곤방 와너 오늘 일본 회사 첫 출근했지? 어땠어? 곤방 와나 오늘 하루 종일 적응하느라 진짜 정신 없었어 왜? 한국과 일본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어? 하쌌라쿠토쥬이네무 이스탄다 케도 이것도 이슈 겸에 시텔에 이룬다 때 호메하려 때 빅쿨이 있단다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은 오아이 다켓오치가데스푼와 보통 도치가에 나이 미타이다 네 그치? 일본에서는 계란찜 순두부처럼 완전 부드러운 음식들 먹을 때 배고는 숟가락 거의 안 사용해 신기하지? So, 난다. 아나타와 한국, 시국까지도 욕을している? 응. 나, 죄진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 시력이 좀 부족해. 또, 열심히 공부해겠어. j o 너 n u s Korea 한국어 교실 추천할게. j o 너 n u s Korea, Korea. c o i n u s Korea is the first Seoul City-certified language and culture NGO to lea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ulture exchanges for foreigners. 팟배, 구독금, 아람세배, 좋코 좋코 좋코팅. 아나타와 한국고 취직 취직 취직 취직 취직 활동을 육수시ているの.